비밀의 미술관, 로댕의 입술이 닿지 않는 입맞춤. 입맞춤, 키스에 관련된 작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구스타프 클림트의 황금으로 칠한 아주 블링블링한 키스. 그리고 팝아트를 대표하는 롤 류이튼슈타인의 그 만화 같은 키스.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제법 많을 것같은데 의외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이처럼 입맞춤을 주제로 하는 작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 예술가들에게 입맞춤은 너무 흔한 주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어려운 주제였을까요? 아, 한번 잘 생각해보면 빈센트 반고우도 입맞춤하는 장면은 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사랑의 화가라고 불리는 그 예쁜 그림을 많이 그린 어, 오기스트 루노아르도 키스 장면이 없고요. 또 바람둥이자 불륜의 대가로 불리는 에도아르만의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러나 어, 입맞춤하면 이 작품을 절대 빼놓을 수는 없죠. 바로 천재 조각과 오기스트 로댕의 대리석 조각인 입맞춤입니다. 이 작품에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275년 어, 비다 베치오. 다 폴렌타의 아름다운 딸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는 어좀 아주 많이 못생기고 그리고 다리를 절었던 그 리미니 지방의 영주의 아들 조반니 말라테스타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카는 어 남편보다는 그 남편의 잘생긴 동생이자 그리고 피렌체의 시민 의회 대표였던 파올로 말라테스타와 어, 이파울로와 그 프란체스카가 사랑의 첫 키스를 나누는 그 순간 하필이면 그 남편인 조반니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서 활로 두 사람을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런 금지된 사랑을 나눈 프란체스카와 파울로는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어, 이, 이 사건은 1285년 이탈리아 프렌치에서 일어난 일로 어, 당시 17살이었던 단테가 이야기를 자신의 책인 신곡, 지옥편에 제5곡에 썼습니다. 어, 이후 프란체스코 파울로의 마지막 순간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감명을 줬고요. 어, 펠리체즈아니, 어, 어, 장 오기스, 트도미닉 앵그르 같은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어, 오기스 트로댕은 원래 신곡의 내용을 형상화한 지옥의 문에 포함하기 위해서 입맞춤 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제목도 그냥 프란체스카 다라미니 그 여자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프란체스카와 파올로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지옥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고 그리고 부드러우며 아름다웠고 그래서 결국. 오기스트로댕은 지옥의 문에서 입맞춤을 빼기로 했습니다. 이후 1887년 미술평론가들이 이 작품의 제목을 입맞춤으로 하는 게 어떻게 했냐고 제안을 했고요. 오기스트로댕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893년 미국 시카고 망국박람회 그리고 1898년 살롱전에 전시된 후 어, 입맞춤은 미스트로댕의 대표작중한 점으로 손꼽히게 됐습니다. 어, 이 작품은 프렌체스카와 파울로의 불륜, 즉 금지된 사랑을 표현한 것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두 사람이 렌슬록과 기네비어의 사랑을 읽으면서 사랑에 빠지고 입맞춤을 하려는 딱그 순간을 포착한 작품입니다. 어, 그 책은 작품 속 파울로의 왼손에 들려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남편 조반니에게 들키기 전, 즉 활에 맞아 죽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 조반니는 작품에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어, 첫 키스를 하는 장면이라고 해서 어떻게 둘다 옷을 다 벗고 있을까? 배경을 모르고 본다면 그냥 홀딱 벗은 남녀가 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그런 엉큼한 작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어, 오케스트로댕은 지옥의 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신곡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 실제로 자신이 1년을 단태화 살았다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또두 사람의 영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천재 조각가라는 명성에 맞게 아주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바로 그 둘의 입술이 서로 아슬아슬하게 같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어, 홀딱 벗고 서로 껴안으며 격렬하게 입술을 들이밀지만 영원히 닿지 않은 입술이라니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요? 아, 곧 있으면 화살에 맞아 죽고 그리고 그대로 리고그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미래를 알고 있으면 이 작품이 더욱더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 한편 천재 조각가 오게스트로댕이 37년 동안 공들을 만들었지만 결국 미완성으로 끝난 지옥의 문은 어, 과연 어떤 작품일까요? 어, 세로 7.75m에 가로 3.96m나 되는 대작입니다. 그리고 제목에 맞게 열리지도 않는 엄청나게 큰 문입니다. 어, 작품 상단 중앙에는 어,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고요. 그문 주변으로는 많은 인물들이 서로 그냥 껴안고 뒤엉키며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오귀스트로댕은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만 수백 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유명한 그 까미우클 로델처럼오귀스트로댕 밑에서 어, 같이 조수로 일했던 유명한 조각가들이 대거 투입돼서 어, 지옥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어, 오기스트 로댕의 스케치에는 그 지옥의 문의 스케치에는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입맞춤, 아담, 그리고 이브 등 원래 한총 200명 이상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조각 작업을 들어간 이후에는 어, 입맞춤이나 몇몇 그 작품과 어울리지 않는 작품은 다 제외가 됐고요. 지금은 180명 정도의 등장인물들이 약 15cm에서 최대 1m까지 다양한 크기로 작품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기스트로댕은 1880년에서 1885년까지 지옥의 문을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기스트로댕은 1917년 죽는 그 순간까지 꼬박 37년을 작업하고도 이 작품을 결국 끝내질 못했습니다. 어, 오기스트로댕은 그 대부분의 생애를 아주 성공한 조각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 말년에는 자신이 사, 어, 살았고 그리고 작업했던 그 호텔을 어, 프랑스 정부에 이렇게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작품을 같이 기증도 하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어, 죽기 직전에 어, 자신의 난방이 되지 않는 그 작업실에서 너무 추운 나머지 자신의 그 로댕 박물관 그 호텔로 들어갈 수 있냐고 신청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 박물관 관장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 프랑스 정부에 파산 신고를 하고 자원 지급 요청을 했을 만큼 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을 짧지만. 가지, 가지게 됐습니다. 어,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 요청을 어, 거절을 했고요. 어, 오베스 로댕은 참 불쌍하게도 어, 1917년 11월 17일 어, 추위에 못 이긴 채 어, 동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자신의 작품은 따뜻한 로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15차시 반고흐의 수염이 없는 유일한 자화상 빈센트 반고흐